기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포스킹 어, 연습해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왔다 와주시면 안 돼요? 좀 예쁘게 하고 있을게요 운이 네, <웃음> 네. 명... 씨 뭐하세요? 네? <웃음> 노래 연습 중이었습니다 <웃음> 데뷔 앨범 두 곡이랑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판타스틱 듀오에서불렀던 케이팝 <웃음> 스타에서 불렀던 이번에 처음 커버해 보는 곡한 곡이랑요 유튜브 채널에서 커버했었던 이렇게 여섯 곡 준비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우리 그날 따뜻하게 입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더 맛있게도 돼. 목소리도> 너무 춥겠다는데 너무 춥겠다뇨 저녁엔 추울 수도 있죠 항상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 뵈요